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, 오늘은 뭐 간단하게 한번 건설주를 중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, 이 건설주가 어, 네옴 관련해서 또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뭐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지금은 이제 어, 뒤쳐져 있는 어, 흐름을 보이고 있죠 어,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 화장품 어, 또 중국 관련돼서 한알령 해제 관련된 주 어, 그리고 제약 관련 주, 카지노, 여행 항공 아 이런 주들이 지금 줄을 이루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아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주가 상당히 이제 소외받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어 오늘 어 대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반등해 주는 어 이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. 그리고 어이 건설주가 또 어, 고배당주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또 배당을 목적으로 오늘까지가 이제 배당 기준일이었죠. 내일이 이제 배당락을 어, 어 맞는 날이죠. 내일이. 그래서 어 배당을 목적으로 오늘 들어왔던 분들은 또 내일 배당락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의 위험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보실 종목들이 플래스크 개별주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NFT 관련해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실적은 여기 있는 종목 중에 찍히지 않는 기업이죠 시가총액은 천억 원대고 그리고 신원이가 이제 5% 아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반등을 했죠. 그래서 5천원대에 아, 5 0원이안 되는 가격대에 있었던 신원이 5% 반등을 했고, 펄은 5배 수준입니다. PBR 0.5. 그리고 시가총액을 보시면 아주 착한 가격이죠. 천억이 안 되는 500억대에 있습니다. 그래서 뭐한번 불붙어서 또 움직이면, 요런 종목이, 선업에는 뭐 너끈이 가는 종목이 이런, 요런 식총이 가벼운 종목이죠. 그리고 정치인 테마주 영원히 식지 않는 테마주 남아 5% 반등했습니다 범영이 오늘 2%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감리 쪽 국보 한미 유신 어, 다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대형주 중에 현대건설이 오늘 어, 3.5% 반등했습니다 펀는 8배수준 pbr 0.5 4조대 있죠 그리고 어, 삼성엔지니어링 어, 우리 대표 또 삼성 또이 4조 4천억대 오늘 2% 반등을 했습니다. 그리고 어 동부 HD 동부가 이제 여기 에, 건설주 중에서는 고배당주죠. 어, 작년에 한 11% 정도의 배당 수익이 나오는 종목이지만 아 올해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어 내일 이제 배당락은 어느 정도 맞을지 뭐 한번 좀 봐야 될것 같고 HD 현대산업개발 화성 HDDS GS 다 이제 5% 이상의 작년에 배당을 줬던 종목이죠. 그래서 어 이 배당을 목적으로 들어온 투자자들도 어느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중에 펄을 보시면 10배가 안되는 종목이 상당히 많죠 펄 5배 수준인 종목은 세보 5배, GS 5배, 테라사이언스 3배 수준이죠 그리고 8배 수준대 국보, 현대, 뭐 동부 이런 기업들 10배가 안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pbr이 가장 낮은 놈은 hd 현대산업개발이죠 얘도 어 1조대에 있었던 그 시가총액이 무너지면서 현재 이제 7천억대까지 쪼그라들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 이래서 한번 건설주 한번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 내일 배당락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몇개 종목만 한번 차트 보시겠습니다. 먼저 신원종합개발입니다. 내험 아, 관련해서 뭐 움직임은 좋았지만 다시 원상태까지 하락하는 어, 모습을 보였던 신원이죠. 어, 바닥에서 오늘 상승을 했지만 좀윗꼬리가 길게 달린 어, 신원이 어 먼저 남아 토건입니다. 어낙연 관련해서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죠. 지금 5,000원대에서 10,000원대까지 두 배를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뭐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 그리고 현재는 이제 19,000원 요 박스권 안에서 이제 움직였다. 어 지금은 10,000원 선을 살짝 넘은 상태에 있습니다. 다음은 동부건설입니다. 뭐 한번 급등을 했었죠. 뭐 수주 잔고가 넘친다는 소식으로 한번 급등한 이후에 이 갭이 다 메워진 상태입니다. 지금 어 그러면서 저점이 어느 정도 이제 어이 60일선에서 반등을 했던 이 동부 다음 현대건설입니다. 아 지금 뭐전 저점 부근까지 어 내려올 것 같은 모습을 보였지만 어 살짝 이제 고개를 들어서 반등한 현대건설 다음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. 아, 전에 있던 저항선 라인인 27,000원대를 어, 더 이상 이제 상승하지 시키지 못했죠. 그리고 꺾였습니다. 그래서 어, 지금은 모든 이평선을 다 깨고 내려온 상태죠. 그래서 어, 얘도 마찬가지 뭐 삼성전자나 뭐 비슷한 흐름입니다. 오늘 이제 반등은 좋지만 어, 요 장기 이평선인 121선 요 선부터 먼저 어, 회복해 줘야 어, 다음을 이제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삼성 엔지니어링. 아, GS 건설입니다. 아, 뭐 내용 관련해서도 그닥 이렇게 큰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던 어, GS죠. 어, 현재 이 바닥을 상당히 이, 오래 지지하고 있죠. 22,000원대를 어, 더 이상 이탈하지 않는 강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펄은 전다 5배 수준, 어, 배당은 작년 기준으로 이제 5% 이상의 배당을 주는 종목이죠. 그래서 어, 내일은 뭐 어떻게 배당 낙을 얼마 받을지는 어,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, 오늘 2% 반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, 여기서 22,000원만 더 깨지지 않는다면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범양이도 뭐 11월까지는 상당히 좋았죠. 그 12월부터 이제 급격히 꺾였습니다. 어, 상당히 이제 뭐 소외를 받고 있죠. 어, 다른 뭐 제약이라든가 뭐 화장품주 뭐 이런 중국 관련주 다 미, 어, 그런 종목들에 밀려서 거의 뭐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태죠. 현재는 이제 갭이 다 메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마찬가지 이갭 하단에서 반등을 한 상태죠